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KB증권이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을 1,125원에서 1,080원으로 내려져봤다. 등록해주세요. 원엔재정 환율 전망도 기존의 988.6원에서 964.4원으로 2.4% 하향 조정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승천 KB증권 기업분석부 총괄연구원은 8일 글로벌 경기와 외환시장의 변화를 감안해 201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을 기존의 1,125원에서 1,085원으로 3.6%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산업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수출 비중이 높은 정보기술과 자동차 업종은 원화 강세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에 반해 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거나 외화순부채 상태인 유틸리티나 항공업종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은행업종 역시 이익 마찬가지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유연구원은 환율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폭을 추정하면 기계, 건설, 조선, 화학업종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변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익 추정의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It's me